제목과 부제목이 포함되도록 크게 범위를 씌워서 딜리트키를 눌러서 제목과 부제목을 지우겠습니다. 삽입, 도형,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하겠습니다. 보기에서 안내선을 눌러서 중심선을 보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주시고 글자를 적어주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해주시고 글자 크기를 조금 키워주겠습니다. 글자 색은 검정색으로 해주시고 도형 채우기는 흰색 배경일 35% 더 어둡게를 해주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은 검정색으로 해주시고 두께는 얇게 바꿔주겠습니다.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를 주겠습니다. 도형 효과를 다시 눌러서 그림자 옵션에서 투명도를 낮춰주시고 간격을 늘려주겠습니다. 삽입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겠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클릭해주시고 글자를 적어주겠습니다. 엔터를 치시고 글자를 계속 적어주겠습니다. 범위를 씌워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글머리 기호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고 글꼴에서 윙딩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스크롤바를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윙딩스, 윙딩스2에 보면 거의 대부분의 기호가 들어 있습니다. 일단 윙딩스 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윙딩스 2 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비슷한 모양이 있네요 클릭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글머리 기호가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에 글머리 기호를 너무 찾기 힘드실 때는 되돌리기 해주시고 한글자음 ㅁ 누르시고 한자 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비슷한 모양을 찾아서 한칸 띄우셔도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글자 간격이 너무 붙어있기 때문에 테두리 선을 클릭해주시고 줄 간격을 조금 늘려주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좌우 크기 조절하면 좌우가 동시에 변경됩니다. 글자 크기는 조금 줄여주고 글꼴은 굴림으로 바꾸겠습니다. 제목도 글꼴을 굴림으로 바꾸겠습니다. 굵게 적용해 주겠습니다. 어, 비교의 기역자가 직각인 거 보니까 굴림으로 하면 안 되겠네요. 글꼴을 세번째에 있는 맑은 고딕 제목으로 선택해 주겠습니다. 삽입 표 그림을 클릭해주시고 3줄 세 세칸을 적용해주겠습니다. 테두리선을 드래그해서 위치를 이동시키겠습니다. 글자가 왼쪽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중간으로 맞춰주겠습니다. 테두리선을 클릭하시고 레이아웃에서 가운데 맞춤 세로 가운데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셀의 중앙에서 i자 모양이 될때 드래그해서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병합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문제 보이는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표에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고 상단에 디자인을 클릭하시면 머리글 행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머리글 행의 색깔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 줄무늬 행의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색깔이 없어집니다. 첫 행만 블럭을 씌우시고 음영에서 흰색 배경 1, 35% 더 어둡게를 적용하겠습니다. 음영을 선택하시고 흰색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테두리를 선택하시고 모든 테두리를 누르겠습니다. 간격을 조절해 주겠습니다. 테두리를 누르시고 글자 크기를 줄여주겠습니다. 왼쪽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굵게를 적용하겠습니다. 줄 간격을 조금 주겠습니다. 삽입도형 빈면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해주시고, 글자색은 검정으로 해주시고, 도형 채우기는 흰색 배경일 35% 더 어둡게를 하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은 검정색을 주겠습니다. Ctrl-Shift 키를 눌러서 아래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글자를 적어주겠습니다. 크게 범위 씌워서 도형 두 개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Ctrl Shift 키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 주겠습니다. 글자를 고쳐 적겠습니다. 범위를 씌워주시고 상단에 서식을 누르시고 도형 편집 도형 모양 변경에서 직사각형을 고르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왼쪽으로 조금만 당겨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아래 크기를 동시에 줄이기 위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위아래 크기를 줄이겠습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을 넣어주겠습니다. 삽입, 도형. 왼쪽, 오른쪽, 위쪽 가살표를 선택하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넣어주시고 비디오를 클릭해주시고 홈 탭에 서식 복사를 눌러서 서식을 복사해주겠습니다. 글자 간격이나 크기는 일단 내용을 다 입력하시고 마지막에 수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완성되기 전에 조금씩 계속 수정하면 계속 만져야 됩니다. 일단 내용을 다 입력하시고 전체적인 크기를 봐서 조정하시는 게 수정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최대한 문제랑 비슷하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홈 탭에서 새 슬라이드 글자를 클릭하겠습니다. 빈 화면을 선택해주시고 삽입,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를 눌러서 적당한 위치에 클릭해주시고 정보 보호를 적어주겠습니다. 삽입, 도형, 타원을 선택해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주겠습니다. 컴퓨터 범죄를 적어주시고 테두리를 눌러서 서식 탭에 텍스트 채우기는 검정색을 해주시고 홈탭에서 글꼴은 굴림을 해주겠습니다. 굵게 해주시고 도형 채우기는 흰색 배경일 35% 더 어둡게 해주시고 도형 윤곽선은 검정 두께는 조금 얇은 두께로 바꾸겠습니다.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오른쪽 대각선 아래를 해주시고 그림자 옵션에서 투명도는 0. 간격을 문제와 비슷하게 키워주시고 흐리게도 0을 해주겠습니다. 닫기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서식, 도형 편집, 도형 모양 변경에서 직사각형을 선택해주시고 크기를 비슷하게 조정해주겠습니다. 글자를 고쳐서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채로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사해 주겠습니다. 글자를 수정해 주겠습니다. 크게 드래그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삽입, 도형, 꺾인 연결선을 선택해 주시고 첫번째 사각형과 마지막 사각형을 빨간점으로 서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꺾인 연결선으로 두번째와 네번째 사각형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선을 선택해서 타원과 직사각형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서식 맞춤에서 중간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래로 더 내려가야 되니까 마지막 사각형을 아래로 드래그해서 사각형을 전체 선택해주시고 맞춤에서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사각형과 타원을 선택해서 맞춤, 중간 맞춤을 해주시고 방향키로 위치를 다시 한번 더 맞춰주겠습니다. 정보보호의 글꼴은 바탕으로 해주겠습니다. 진하게 해주시고 글자 크기는 조금 키워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조금 아래로 내려주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을 까만색으로 해주겠습니다. 보기, 안내선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유인물 마스터를 누르겠습니다. 날짜와 페이지 번호 체크 해제해 주시고, 마스터 보기 닫기 하겠습니다. 파일, 인쇄,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를 이 슬라이드로 바꾸시고, 고품질을 체크해 주셔야 그림자가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회색조로 눌러서 인쇄해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흑백으로 인쇄를 하시면 흰색 배경일 35% 어둡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컬러나 회색조 둘 중에 하나로만 선택해서 인쇄하셔야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